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어, 새첫그 장이었지만, 시장이 뭐, 썩 그리 좋지 않은 그 흐름을 보이면서, 어, 소폭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시장의 특징주들을 보시면, PJ전자, 벨로프, 경남제약, SAMG, 엔터, 어, 대부, 다, 아, 다 보시면 다 중국 관련, 어, 기업들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pj 전자 같은 경우 는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호흡기 부족하다는 어, 이유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벨로프 중국 파노치드 관련해서 모바일 게임 주죠 요 상한가 경남제약 감기약 품기 그래서 중국이 어 지금 뭐 감기약 품기 또 유럽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감기약 해열제 원료의약품주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이제 어 작년 말부터, 어, 올 연초까지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AMG, 중국 동영상 서비스 1위를 했다는 소식으로 다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죠. 어, 그리고, 어, 오늘 특징적인 주식을 보면 이제 대형주 중에 현대차, 기아차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현대차 관련된 뉴스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메딘 어, 사우디에서 현대차 나올까 중동 첫 공장으로 어, 사우디가 이제 확정되면서 어, 이 앞으로 이 기대감이 이제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현대차가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만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 그리고 어, 실적이 현대기아차가 4분기 실적이 아주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어, 실적이 추정된다 이런 소식으로 오늘 아주 좋았죠. 하지만 또 경기 둔화 전망으로 목표가는 이제 낮췄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경기가 이제 둔화된다면 이제 수요도 어쩌면, 어쩌면 이제 감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낮췄지만 어, 흐름은 이제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였죠. 어, 그래서 오늘 요 기업들 한번 일부 살펴보시면 어, 먼저 완성차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대기아 완성차 업체인 두 개가 4%대의 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퍼를 보시면 어 8배 현대차가 8배 기아가 이제 퍼 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PBR은 0.5 현대차가 0.5 0.6배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채가 현대가 현대차가 188, 기아가 92로 현대가 조금 높죠. 부채 비율이. 그리고 시가총액은 운수장비 업종 시가총액 1위 기업은 현대차죠. 33조 5천억, 기아가 24조 9천억. 그래서 어, 이 현대차에,가 움직이면 또 반드시 또요부품주들 봐야죠. 또 1차, 2차 벤더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 중에 화신, HL 만도가 이제 5%로 이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죠. 화신은 퍼 3배, PBR 0.69입니다. 어, 이 운수 장비업종 평균 PBR이 0.8배 수준이기 때문에, 화신 어,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에 좀, 아, 아. 약간 못 미치는 수준. HL 만도가 이제 평균 수준 정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어 부채는 이 운수 장비 업종이 대부분 다 이제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장 낮은 놈은 SJM 얘는 26어 26%, 어, 26 정도의 아주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죠. 시가 총액은 이제 680억 대. 어, 그리고 얘가 이제 4% 정도 올랐고. 뭐또이 어, 뭐그 외에 SL 어, 자동차 램프 관련 기업이죠. 뭐 화승코퍼나 SL 같은 종목들 퍼는 8에서 9배 수준이죠. 그리고 어, 화승이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7 어, 700억대 수준, SL이 1조 1천억원대. 어, 그리고 어, 이 퍼를 보시면 이제 이 중에 가장 낮은 놈을 보면 서현 서연, 서현이화가 서연 퍼 2배 수준에 이제 거래되고 있고 PBR이 가장 낮은 놈은 0.27배인 서현이와 또 서현이가 0.29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PBR 로는 이제 이 두개 기업이 이제 더 낮은 수준에 들어가 있고 또어 부채 수준 어 낮은 기업 아까 SJM 또 SL 얘네가 이제 26 75 그래서 이게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동원 금속이 퍼 2배 수준 PBR 0.57 어 부채는 이제 다소 높죠 500%가 넘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476억으로 요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 어 간단히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현대차를 보시면, 어 작년 초에 2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연말에 15만원대까지 이제 하락한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한 모습이죠. 어 그리고 주체를 한번 보시면, 어 외국인 기관이 이제, 어 입질이 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아, 뭐 5월 달8 7 0 0 0 원이 연중 이제 최고가 수준이고 현재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연말에 신저가를 찍은 후에 반등한 상태죠 기아 아,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 어, 기관 외국인이 이제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신 5% 상승했던 화신 의 차트입니다 다음은 HL 만도입니다. 어, 뭐 완성차 업체에 또안 따라갈 수가 없죠. 이 부품단 기업들도 어, 거의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현대, 기아차나 어, 신저가 후에 얘도 이제 어, 마찬가지 반등을 했죠. 어, 다음은 서현입니다. 뭐 얘도 1월달부터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죠. 그리고 어, 지금 5천 원대에서 이제 횡보 중이었던 어, 이 서현이가 한번 이 중간에 한번 상한가를 쳤었죠. 11월달에 어, 그리고 이제 고그 상한가 라인에서 어느정도 이제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서연 다음은 gmb 코리아 입니다 동원금속 다음은 현대위아 입니다 뭐 hl만도 뭐 현대위아 뭐 거의 완성차 업체의 이 흐름과 뭐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면서 어이 현대 기아차가 움직여 줘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겠죠